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정말 모든 거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. 루터월드에서한 20년 직장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그런 이제 공연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들은 관리자였기 때문에 그 영역을 자꾸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제가 대항을 했고 그 이후부터 저는 이제 좀안 좋은 쪽으로 이제 찍히게 되면서 아웃사이드 쪽으로 자꾸 돌리게 돼면서 내가 이제 나 오게 되었던 계기가 됐거든요. 그 시점이 저희 교회로 오는 시... 그때쯤이었어요. 그래서 어, 처음에는 이제 스카웃 대에서 기획사에서 이제, 이제 일을 하, 하는데 처음과 다르게 점점 그 오너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저를 몰고 가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,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분명한 나의 기독교 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받아내기가 힘든 거예요. 자꾸 어둠이 내게 밀려오고 목사님은 저희 교회 가장 큰 영성인 샤인 영성과 아주 배반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. 제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그 직장을 떠나게 또 됐죠. 그러면서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, 물질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왔었는데,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했어요. <웃음> 하나님, 제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,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려 하는데,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하지로 몰아가십니까? 라고 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. 아, 저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십니까?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그 가평 샤인 학교를 이제 사관학교를 이제 가게 된 거죠. 네,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 집회를 하면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큰 착각이었던 거죠 그 사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어? 예수님의 부,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들은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었지만 그것이 저의 심령 가운데에서 정말 그게 깨달아졌던 거는 아니었었던 거예요. 근데, 어 제가 가평에 올라가서 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또, 어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진정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 그것을 놓고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?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었고 너무도 그거,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너무 기뻤죠 그렇게 해서 가평생활은 제삶 속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가평에 올라가서 이제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잔존해 있는 거죠 나의, 나,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, 또 그런 올라간 과정 속에서, 어 유혹이 왔어요. 유혹이 왔는데, 그, 누가, 또 후배가 이제 그 지자체 행사 중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, 형님이 좀 연출을 해보세요. 그랬는데, 제가 올라간 지 얼마 안된 한, 그때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니까, 이 인간의 욕심으로 가고싶죠 가고 싶은데 아니다 이, 이 내가 여기서 또 <웃음>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난내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난 이번에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졌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면서 하나님 저 이제 오늘 하루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어떤 교제를 나누시기로 원하십니까? 이런, 이제 저만의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, 또 힘들면 하나님 저 지금 많이 힘듭니다. 하나님 위로해주세요. 뭐 이렇게 하고, 그런 생활을 이제 쭉 하고 있다가, <웃음> 아까 얘기했듯이 그 <웃음> 기도 가운데, <웃음> 진정히 예수,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그로 인해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옳던 그때가 11월 달이었어요. 11월 달에 그런 것이어서 정말 그 때골때골 부르면서 하나님의 <웃음> 그 사랑하심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너무 통곡하면서 막 우, 울었었고 그 이후에 그 후배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. 뭐 총감독을 한번 해 주면 어떡했나?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때 이제 교장 교장사님, 선 장신욱 교장 선생한테 제가 여기서 계속 이거 할건 같진 않, 않은데 제가 감각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런 또 방학도 되, 방학도 되고 그러니까. 워밍업을 좀 한번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, 뭐, 연출을 하면 힘들어지겠지만, 총감독이기 때문에 좀 그런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했죠.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또 바로 물려서 어 중국 테마파크 그 컨설팅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를 인도하시는가 보구나 하고 중국으로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사랑을 주셨고 그 힘으로 중국에서 잘 버티고 올수 있었어요. 답은, 답은 참 정의하기, 답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연단 과정 속에서 어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 금그릇이 아무에게도 쓰임받지 않은 그냥 진열장에 놓여져 있는 금그릇이 된다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이라도 어, 발씻는 물로래도 매일매일 그 그릇을 잡고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그릇의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되, 되죠. 그럴 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깨진 질그릇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다 왔습니다. 하면. 저희도 하나님께 <웃음>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고요. 그래서 지금도, 음, 하나님이 이끄는 삶 속에 그냥 감사하고, 음 그렇게, 어,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, 참, 내, 내 스스로가 아 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진 않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모든 계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탄의 진정한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